여름이다 보니 입고 온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미션 오일 온도를 낮추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팬을 이용해 온도를 떨어뜨려 줍니다 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배출되는 오일의 상태는 좋지 않아 보이네요 색깔도 그렇고 시큼한 향이 섞인 악취도 강하게 납니다 오일팬 고정 볼트를 풀어준 후 기존 오일팬을 탈거합니다 탈거된 오일팬의 모습입니다 G80의 경우 오일 필터가 오일팬과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어셈블리 형태로 교체해야 합니다 신품 오일팬과 고정 볼트들의 모습입니다 드레인 플러그 및 레벨링 플러그 그리고 오일팬 가스켓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링에신유를 바른 후 조심스럽게 신품을 선택합니다 신품 고정 볼트를 손으로 돌려 가체결하고요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준비한 오일은 캐스트롤 트랜스맥스 ATF 덱스론6입니다. G80의 미션오일 규격인 SP4 알라를 충족하는 100% 합성유로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 어답터를 장착 후신유를 주입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한 용량을 넣어주고요. 시동을 걸고 변속을 시작합니다. 피단이 위치 후 레벨링 플러를 개방해 과주입된 미션오일을 배출합니다 규정 온도 범위의 중간인 55도에서 플러그를 체결 후 온도가 바로 올라가버리네요. 유온 상승이 상당히 빠른 차종중력 같습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G80에서 배출된 미션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은 기존 사용류, 우측은 레벨링시 나온 오일입니다. 우측이 현재 차량의 오일 상태이고요. 교체된 오일팬 고정 볼트들의 모습입니다.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모두 깨끗하네요. 진단기를 통한 DTC 체크까지 하면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깨끗합니다.